공연인데 네. 어떻습니까 형님? 아 일단 오늘은 이제 모든 걸 놓자 아 모든 걸 놓으면 안 되지 아 모든 걸 놓아? 모든 걸놓아 아, 그래 근데 이제 좀 형님 사이 하는 거 오늘은 마지막 공연인데 응? 에피파이 때 웃으면서 할라 사랑하고 싶어 신성 <웃음> <웃음> 사랑하고 싶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바로 애국어를 불렀다고 하 <웃음>